이 담장 너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부평공원을 지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 사이 어쩐지 휑해보이는 담벼락을 한 번쯤 본적 있으실 겁니다. 과연 어떤 곳이길래 가시철조망까지 겹겹이 둘러놓은 것일까요? 우리 땅이지만 갈수 없었던 그곳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81년 만에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부평공원 주차장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1939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의 조병창, 즉 무기 제조 공장으로 활용되어져 왔습니다.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부터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물품 보급소, 신병 배치 대기소 등 미군 주둔의 관문으로 활용된 에스컴시티가 형성되었습니다. 해방 후 몇몇 부대가 철수하면서 부분적으로 땅이 반환됐지만 캠프마켓의 문은 최근까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인천시와 시민들의 끝없는 노력으로 2019년 12월 11일 정부는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현재에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일반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시작하여 야구장, 수영장, 극장 등이 있던 일부 구역만을 공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문으로 들어가 초반부터 보이는 초소 내부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창문과 81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야기해주는 오래된 흑백사진이 전시되어 있고 이외에도 휴게소, 사병 숙소 등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쓰임새의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으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모든 건물들이 그 내부까지는 개방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곳곳을 돌아다녀보면 입구앞에 세워둔 안전펜스를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빵공장 등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구역 또한 우리가 갈수 없는 땅으로 남아있어 끝없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캠프 마켓 부지 활용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으로 수동복스를 설치하겠다고 하니 우리의 의견으로 변화하게 될 캠프 마켓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슴 아픈 역사를 담은 캠프 마켓 다시 온전한 모습을 되찾아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교육의 장소로서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